여러분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줬어. 이거 좋아요 누면 뭐가 좋아? 좋아요 누가 많이 누르나? 올라간다 올라간다 쭉쭉쭉쭉쭉. 이거 승부욕 생기네. 하이 하이하이. 엄청 잘울린다고 금발 찰칵 텔런 한번 보고 가실게요. <웃음> 아 근데 너무 막 기름 장난이니까 뻔질뻔질하게 나오는데? 노세범 한번 하고 <웃음> 갑자기! 갑분하자 갑자기 장르가 뷰티? 아 그러면은 뷰티 한 김에 지금 좀 혈색이 없어 보이는데 좀 혈색을 만들어 볼까봐요 여러분 아 혈색이 좀 없어서 이렇게 볼터치를 약간 마구마구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혈색이 있어 보이게 오, 지금 볼터치! 지금 딱 변하고 보이죠? 오늘 제목 어때요? 오늘은 제목이 제목이니만큼 제아에게 원하는 거를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학걸 지금 다들 너무 궁금해하죠? 언제 도대체 앨범이 나온다는 것이야?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기다려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먹방해주세요! 저희 먹방이 보고 싶으신가요? 쿡방? 아 쿡방 가능하세요 여러분 내 브이로그 작곡하는 거 영상 보기 오! 가장 제가 보면서 오그라드는 영상은 어쩌다 때 남의 파트에서 뒤에서 막 꽁냥꽁냥 막 귀여운 척 하는 게 있거든요? 와너 진짜 연예인 다 됐다 남 파트 때까지도 막 귀여운 막 꽁냥꽁냥을 하다니 막 이러면서 되게 되게 막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꽁냥꽁냥 제활 한번 보는 것도 약간 좀 재미가 있을 거예요 아제재님과의 합방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잊을만하면 은막 홍보해 주시고 잊을만하면 홍보해 주시고 너무나도 너무나도 좀 고마운 것 같아요 사실 사과먹는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멤버 노래 커버 예난자리자리해아 여기서 노래하면 안 되는데 지금 되게 굉장히 지금 한식 퓨전 레스토랑인데 지금 제가 아주 그냥 Already. 그 노래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그 약간 기타 이렇게 해서 그게해도 멋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쏙 빼줄 수 있지. 아주 쏙. <웃음>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쿡방. 먹방, 브이로그, 작곡영상, 부하걸영상 보면서 리액션하기, 배윤정언니랑 케이팝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재님과의 학방, 다른 멤버곡 커버 야그 자체로도 좋아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좋아하세요? 예. 네. 언니 미국에 오세요. 나 가면은 뭐 어떻게 재워주나요? 아술 마셨냐고? 아니 전혀 한 잔도 마시지 않았어요. 오 이건 뭐예요? 네 w 럴 와인?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여기 안에서 제가 한번 아저 한잔하지 않았습니다 잔네 재한님은 지칠 때 무엇을 하나요? 저는 지칠 때 그냥 지친대로 내비둬요 가만히 그냥 혼자만의 세계 혼자만의 세계로 약간 고독하게 냅두는 스킬이 생겼어요 왜냐면 그거를 지친 거를 어떻게든 달래려다가 더 지치거든요 정신적으로 지칠 때 충분히 지쳐야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좀 충만할 수 있게 본인한테만 집중을 하는 시간이 있으면 더 나은 내가 됩니다 제아의 뉴스프 들어보세요 그리고 마이월드까지 들으면 밥이 있어요 아 판다님 돈에 돈에 감사합니다 별몽사랑했네 합니다. 권은민 님6 5 0 0원왜 이러세요? 왜 이러시는 거야, 저에게. 돈에 돈에 감사합니다. 아, 예, 수지 선님. 언니 잠깐 붙잡기 위해 하는 돈에 라이브 이제 시작 맞죠? 어, 수지 선님, 감사해요. 돈에 돈에. 아, 수지 선님, 누구세요? 누구세요, 진짜? 어, 진짜 감사한데 걱정됩니다. 혹시 학생분이라시라면은 아, 하지 마라. 학생이면은 엄마가 걱정한다. 이렇게 용돈을 이런 데다 쓰면 어떡하니? 이제 그만해야 된다. <웃음> 갑자기 험권형네. 아, 걱정돼서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이만 물러나겠고요. 오늘 너무 많은 의견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좋은 거 할게요. 제가 좋은 거 할게요. 여러분 너무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너무 사랑해요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 너무 사랑해요 가볍 이거 어떻게 끄는지 아는 사람 있으세요? 그때 형우가 알려줘가지고